귀여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무슨 육상을 한다 그래 아니야 우 양기린 녀석 갑자기 음. 어떻게 된 거야 콩팥 콩팥 맨날 기운 없어 빌빌 대더니 확 달라졌어 말똥, 며칠 말똥. 결석하더니 어디서 특훈 받고 온거 아니야 그래 진짜야 이거였 선생님 육상벌 아니면 그냥 끝내고 정화 진밥 했습니다 음 좋아 <웃음> 자옛다 도레미 연세점 물음표? 꿈뽑꿈뽑 오늘부터 특별 간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어려워 말고 먹어정 야하! 짜증난다! 이거 밥방이야! 짚고도 있어! 쫌쫌쫌쫌쫌 <웃음>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쫌쫌 <웃음> 아줌마 덕분에 아침밥도 잘 먹고 지저분한 복도 깨끗해졌고 밀렸던 빨래도 다 빨았어요 보세요 제 옷들도 이렇게 음. 하얗게 음. <웃음>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웃음> 맞아 갑자기 건식도 준비하시고 앞으로 한달 후에 있을 전국 중고 교육상대회 우리 육상부도 출전하기로 했다. 에이? 에이? 에이? 무릎, 무릎, 무릎, 무릎. 좋아, 에리야! 폼이 완전히 멈춰, 완성됐다! 거리 중심을 열심히? 바꿀 때 잘못된 점이 고쳐졌어! 이 컨디션만 진, 진, 진, 유지하면 진, 진, 이번 중고등 육상 어, 대회도 까리게, 문제없어! 다다다다다. 이번엔 중학생 몸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그, 그, 수립하는 그, 거야! 너... <웃음> 나도 뛸 거야! 나엘리 네가 뛴다면 나도 뛸 거란 말이야! 처음 참가하는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참가에 이 일을 두고 열심히 연습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어... 알긴요? 어... 음... 음... 대답소리가 작다! 알겠나 음... 알겠습니다! 음... 어... <웃음> 깼다! 이게 한달 동안의 훈련 계획표이니 음... 그대로 음... 실시할 것! 물음표… 뛰고뛰고또뛰고 자꾸자꾸 또뛰고 계속 뛰고막뛰고 김선생님! 아, 어, 뭐? 먹뭐야어 뭐, 뭐, 뭐, 뭐, 뭐, 뭐, <웃음> 참! 음그 도깨비 같은 홍두깨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학교 이름이 신문에도 다 실려대! <놀람> 육상 대회 참가 학교 명단에 실린 게몸부리 대단해요! 그래도 여기 떡하니 빛나리 중학교라고 실린 건 홍두깨 <놀람> 선생의 어, 육상부 홍, 덕대가 까라. 아니요? 그건 그래요! 하지만 이거 예선도 통과 못하고 학교 망신만 시키면 어떡하죠? 해고부 생각 덕으로서 우리 태권도부 의견도 뭐 마찬가지야 우리는 늘 예선 통과도 못해 허덕이는데 <놀람> 저 홍두깨 같은 육상부가 어림도 없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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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혹시 아니 <웃음> 떡하니 일등에서 금메달 따올지 <웃음> 아냐고! <웃음> 그것도 그래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왕이면 잘해야지! <놀람> 교훈! <놀람> 이거 대회 참가 신청서 토장 핑계 육상부 재정 지원 곤란한데 교장 뉴순는아 <놀람> 고민 중 어휴, 어? 아이 선생님 저녁밥 타요. 아 지금 이 냄새 안 나요? 어. 음. 음. 어? 고민 고민. 좀좀좀좀 어? 좀, 좀, 좀, 좀, 좀. 쌤 어디 아프세요? 고슬고슬. <웃음> 아니요. 네. 구독 좋아요. <웃음> 이번 대회에서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라. 구독하고 음? 뭐 하니? 그래도 예선 통과는 기대했었는데 <웃음> 처음 대회부터 운이 없구나. 세상 아리온 선생님 이번 대회에 조별 경기 대진표를 에이, 받았는데 멀뚱. 첫 시합부터 너와 같은 조에 나에리가 끼어 있구나 나에리 나에리 나에리와 같은 조 한번 해볼까 누가 이기나? 그래. 덤벼, 나엘이! 너만 빠르게 달리는 줄 아냐? <웃음> 내가 너에게 질줄 <zil> 알아? <웃음> 너에게 이기고 우리 엄마에게 자랑할 거야! <웃음> <웃음> <우이>! <웃음> <ana> <succeed> 엄마, 하니에요 하니! 보고싶었어요 엄마, 하니예요, 하니 <웃음> 엄마, 보고싶었어요 엄마, 저 오늘이 첫 시합날이에요 하니가 이길 거라고 엄마도 믿고 있죠? <웃음> 엄마도 응원해주세요 하니가 이기라고. 달려라, 하니하라고 소리 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야! 아야! 이 꼬마야, 몇 발의 말에 알아듣는 거야? 정말 혼이 나봐야 알겠어? 너희 학교 교장쌤한테 알려서. 어? 야! 알았어, 몰랐어. 대답해보라고, 이 꼬마야. 이 자꾸만, 꼬마, 게 진짜. 말도 부르지 마. 나에게는 하니라는 이름이 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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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웃겨! 이번 <웃음> 대회에 나랑 같은 <웃음> 조인 한이가 <하니가 웃음> 누군가 했더니 한이가 <하니가 웃음> 너야? <웃음> 좋아! 니가 날 이기면 신문 놓게 해주지! 그럴리는 절대 없겠지만 말야! 이 꼬마야, 그럼 이따 보자! 겁나고 무서우면 일찌감치 포기해도 돼! <웃음> <웃음> 엄마가 살던 집을 차지해버린 아이… 울지 마, 이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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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저건 좀 너무하잖아요. 냉장고도 없는데 저 많은 계란을 언제 다 먹어요? 어이두 개씩 음? 이 계란은 두 개씩해서 처분해 줘야겠어요. 길이 혼자 팔로 달려, 무도뚝해서 들고 와쇼 <웃음> 이왕 돕자고 시작한 거 끝까지 도와줘야죠. 책임지고 걸어오세요. 이거 <웃음> 아니야. 계란 먹고 먼저 학교 가 있어라. 음? 선생님은요? 음, 음. 음. 어. 난바쁘이 학교에서 보자! 음? 아,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네요! 아야? 아이고 애가 예쁘기도 하지! 맞자코 영양 많은 계란 한판 사시죠! 발사야! 이들게 계란 주문하셨나요? 깜짝이야! 달걀 사세요! 계란! 친구할 거야! 아이고 무슨 일이야!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 저한테 저한 일할 거예요! 여기는 장순의 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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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참, 그 학교 육상부 보면 몰라요 내가 한번 찾아가서 창수 빼내와야지 안 되겠어요 제, 음, 엄마는창피하 우리 선생님이 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 그러세요 저거 저거, 너 하니 때문에 그러지? 응? 엄마,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웃음> 무엇이든지 한 가지라도 이룩하려는 그 노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웃음> 저는 그런 점에서 황득개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못못 하니? <웃음> 그 <추천증> 사심 가득! <웃음> <웃음> 아 이건 도 봉선생 얘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돈을 <웃음> 들고 나오니? 엄마보다 더 좋으네? 당황해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골고다다세세인가 그만 밖에 다녀오겠말니어쟤왜 저렇게 하던데 왜 <웃음> 네, 명호야 출 <웃음> 산다며 돈 <통> 가져가야지 <웃음> 어? <웃음> 당순아 까불지 마라 물음표? 어? 어... 명화씨! 아, 말... 아, 안녕하셨어요? 아, 예예! 예. 어, 저기… 아, 어디 다치지 않으셨어요? 어? 머어머 다치신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 명화씨에게 어... 맞아치고늘았었습니까 아이, 선생님도 참! 부끌, 부끌, 싱싱! 싱하고 굵은 개나 사세요! 어... 그럼, 뭐, 언니를? 뿌듯뿌듯 명호 씨 덕분에 계란 몇판 걷더니 팔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다 선생님의 갸륵하신 마음씨 때문이에요. <웃음> 그런 일이라면 제가 계란 많이 팔수 있게 해드릴게요. <웃음> 예? 하, 하지만 하루 새 끼를 모두 계란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아, 안 돼요, 안 돼. 어, <웃음> 계란찜, 계란라이, 계란나리, 계란지단, 뚱뚱뚱, 계란, 아, <웃음> 계란 달달에구해구 하루 세끼 계란으로 세수 는 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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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점점, 명화씨는 저렇게 여자 착하시고 여자 예쁘시고 <웃음> 요정과 <웃음> 천사신데 그런데. 드래깅. 네. 그런데. 드래깅. 어, 아휴, 내가 미쳐. 오늘도 학교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왔, 학교, 벌떡. 아, 어디갔어? 빨리 가서 출전 준비해야 하는데.